<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KT 로스터에 입다닥이 된 블랭크 강선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또 스크림 하면서 슬링도 하면서 그냥 연습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시즌 시작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연습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에 있을 때는 제가 조금 그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좀 살짝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어, 좀 그런 상태였다가, 이제 다시, 이, 여기에 다시 이제 숙소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팀만의 그런, 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옛날에 그 데뷔할 때 느낌도 살짝 나가지고, 더 열심히 마음가짐 잡고 하려고, 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사실... 때도 많이 그런... 그... 그... 그런... 그 전에도 소문이 있어가지고 딱히... 그 전에가 조금 그랬지 그때 당신은 이미 거의... 거의 밝혀진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런 잡부작이 한 상태여서 별 느낌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 여기서 제일 맏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전 소속팀들을 보시면 이 제가 제다 막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제일 맏형이 돼서 그런 느낌 또 조금 새로운 느낌도 받고 좀더 여기는 다 열심히 하고 재능이 많은 선수들이라서 같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좋은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일본에서도 일단 되게 일단 거긴 주, 주 게임층이 콘솔 쪽이거든요 일본은 근데 이제 롤은 그렇게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매니아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팬들이 탄탄하게 해주셔서 또 제가 거기에 올스타까지그 감사하게도 나가서 좀 저한테는 뜻깊고 좋은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팬분들이 엄청 그 열성 있는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거기서 제가 아무래도 그전 소속팀 보다는 제가 그래도 경력이 제일 많다 보니까 좀 제가 더 이끌어주고 좀더 그런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책임감을 좀 지고 게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더늘렸었던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좀 신인 선수들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 이제 경력이 안된 선수들이랑 해가지고 조금 이제 게임 합을 맞춰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일본어도 잘 못하고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2년 차쯤에는 제가 일본어도 어느 정도 잘하게 되고 이제 팀에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조금 저도 게임하면서 편안해지고 더잘 소통하게 되고 더 재밌게 그래서 성적도 그전년보단더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그런 아쉬움은 항상 있고 그 원래는 루드컵 우승 루드컵 아, 무슨 루드컵 진출을 바라보고 썸머 우승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좀 아쉽게 그게 잘 안돼서 어 매우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일단 그런 느낌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여기 돌아오게 되면서 좀 저에 대한 그래도 잊지 않으신 분이 몇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만 잘하면 이제 그런 느낌들이나 그런 게잘 없어질 테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경쟁이 있어야 더더 좋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 경쟁이 있으면 더 이제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해지려고 노력하고 좀 옆에 사람들도 보면서 다시 동기부여도 느끼고 하는 성격인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경쟁이 있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로스터 제출 할때 제가 계약을 안 했었어가지고 그 이후에 계약한 거라서 그런 거는 뭐 없었습니다 어 매우 어리고 잘하는 선수들이라 좀 진짜 조금만 더잘 가드다듬어지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더 다시 제 그걸 그 열정을 찾는 게제 목표여서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다고 일단 시작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딱히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딱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어, 분위기 자체는 진짜 다들 열심히 하고 더다 잘하고 해가지고 한만잘 맞추면 정말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연습하는 분위기도 다선수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어... 분위기도 활기차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하이브리드 선수가 그좀 이제 연습실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좀 텐션이 높아지고 솔랭 할때키 따다 보면 좀 텐션이 높아지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오히려 그런 분위기는 이제 솔랭할때 그런 분위기로 하고 스크림 할때도 진지하게 하는 편이라서 저는 오히려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본인 선수는 이제 성장을 정말 잘하고 이제 좀정형화되어 있는 좀 선수라고 생각해서 조, 네, 성장 뮤즈 플레이를 많이 하고 이제 기동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갱킹 각이나 좀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서로 성향이 다른 정글러인 것 같습니다. <웃음> 떠날 때는 제가, 어, 막내인 상태에서, 어린 상태에서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좀 나이가 있는 편이고, 이제 신예들도 많이 생기면서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좀, 전 적응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그... 그쵸.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 된다는 표현도 맞긴 하지만, 좀더노련함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좀더 게임을 넓게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좀 넓게 보는 게 생겼던, 생긴 것 같아요. 일단, 육할 선수는 그전부터 조금, 조금 알고 있던 사이여서, 친해진 건 뭐, 시간 문제였고, 거의, 도란 선수는 저랑 같은 방을 써가지고,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일단, <웃음> 육할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원래, 평소에도 하이텐션이라서, 그런 거에서, 이제, 좀, 아, 원래, 방송에서 보던 거나, 실제로 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도란 선수는, 보기, 사실 예전에 잘 몰랐는데 보기보다 조금 완전 뭔가 좀잘 모르겠어요 좀 이제 좀 조용하긴 한데 어쩔 때는 또 텐션도 없고 어쩔 때는 또 말도 없고 해가지고 좀 기분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T1도 T1이지만 저는 그 T1의 옛날 선수들이 이번에 돌아왔잖아요 뱅 선수라든지 피넛 선수라든지 이제 에버터 선수도 이적을 하고 좀페이크 선수는 이제 팀1이 있고 하니까 좀 예전에 같이 같은 팀원이었던 선수들이랑 한번 적팀으로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딱 요번에 그런 생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 어... 어... 패스해도 될까요? 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음, 그랬어? 잘 모르겠어요 오늘 네. 좀 이제 제가 제일 맏형이고 그런 제가 원래 막내였다가, 맏형으로 되니까 좀, 이제 맏형만의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좀 많이, 옛날에 그, 형들이 해줬던 그런, 뭐라 해야 될까? 행동들? 뭔가 좀, 안, 안정감? <웃음> 뭐라 해야 되지? 잘, 모르, 그 단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을 이번에 한번, 네. 저희 팀원들이나 제가 제일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좀 하고 싶네요 저는 뱅 선수를 <웃음> 만나고 싶네요 그냥 항상 어 특히 이유는 없고 그냥 친해가지고 <웃음> 뱅 선수랑 그래서 한번 대회에서 만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어 너무 맛있고 일단 그 전에는 그 코로 아그 전에는 그 이모님 밥 맛있다 맛있다라고 이야기 듣기만 해가지고 실감이 안는데 이제 딱 실제로 먹어보니까 저번에 샤브샤브는 한한 시간 한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먹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네, 맛있고 저도 거의 국 같은 거는 이제 한한번 빠다 먹으면 한세 번은 빠다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좀 살찔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어, 샤브샤브도 해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어 소고기 먹어 가지고 기력도 보충하고 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오히려 걱정입니다, 살찔까 봐. 어, 일단 이번에 좋은 기회로 찾아뵙 찾아뵙게 됐는데 한국에 오랜만이지만 저를 기억해 주는 팬분들이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감사드리고 어, 다음, 음, 시합 때꼭 만나셨, 만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